맛있지? <웃음> 딸기 맛이야 딸기 맛 과자맛 과자맛이야? 딸기 과자맛 쪼꼼 <웃음> 로나 핑크 응 음. 이렇게 미리서 털어야돼 네. 응 엄청 맛있지 어허허허 <웃음> 어허 <웃음> 됐어? 다 먹었어? 응? 이반 밤댕가리 줘야 돼요 거. 갖고 갈거야 <웃음> 뭐 가리 갈 때는 가리 응? 그래? 갈, 갈 때는 돈을 내야 돼 시금치 누가 사왔는데 시금치 누가 사왔어 그래도 가리 갈 때는 여기 손이다 조금 넣고 소금은 손은 한 티스푼 음. 두 티스푼 <웃음> 이거 참기름이에요? 들기름? 아 들기름 먹는거 하는거예요 들기름 좋은거야 아아 깨? 아니 <웃음> 손쳐 내가 한척 하려고 어깨왜 이렇게 많이 넣어?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<웃음> 자동차 여 타고 다 왔다갔다 하는거야? 아니 그건 뭐야? 나이고 타고 응 그랬노도 아 그랬어? 응. 나 가도 돼? 응. 엄마 가도 돼? 네, 알았어 응 방금 얘기했으니까 방금 응 방금 얘기했으니까 엄마 가도 되는 거야? 응. 이제 엄마 자유야? 응. 자유? 응. 자유인이야? 나는 자유다! 난 자유인이다! 응. <웃음> 엄마 시금치 한번 먹어볼래? 혜리야 엄마 만들어 엄청 맛있다 만들어 먹어볼래? 무 맛이야? 시금치 맛이지 만들어 줘 음미 좀 하고 너무 응. 맛있 너무 맛있어? 너무 응. 너무 맛있어? 응. 응. 응. 어 맛있어? 한있어어 응. 응. 맛있어? 응. 근데 왜, 못 맛있어? 맛있는 맛있어? 맛있는맛있 맛있어? 맛있어? 맛있 맛있어? 어 맛있어? 맛있어? 맛 안라토파다루트두 루트라. 루트라. 루트라. 루트라. 루트라. 루트라. 루트라. 루트라. 루트라. 루트라. 루트라. 루트라. 루트라. 루고라 엄마 음. 응? 음? 근데 치카 치카 할때응 음. 불편한 게 맞지 않아? 응아니니할때 음. 완전 쪼개 쪼이 울렁울렁하지? 응 음. <웃음> 원래 라렁거야 엄마 응? 음? 셔다크기는 음. 한 음. 번만 하는 거야? 응응나왜 음. 음. 음. 아니 한 번만 안 해도 돼 아니 아니 여러 번 해도 돼 여러분 해줄게 우슨도 바르시고요 진다진다 반죽 다수 여러분 제가 옷 갈아입을게요 짠 짙다 야 아니야. 양쪽으로 해야지. 아니 갈 때만 할게. 알았어. 야라니아? <웃음> 오이다다야 <웃음> 어? 맛있게 먹어. 수가 예쁘게 넣나 볼게요. 어때? 음. 원래 요거 더 많은 만나는데? 마음 아 그래? <웃음> 어, 녹차기가 들어있어. 어, 어. 그거 유산균이야. <웃음> 락티브 유산균. 아, 그렇구나. <웃음> 오은영 박사님 잘 먹을게요. 그런 거야? 하나, 둘, 셋. 오은영 박사님 잘 먹을게요. <웃음>